레드 h 리치야, 이발하자. 리치, 이발하자 이발. 리치, 로아. 이치 털이 많이 자랐었어, 그죠? <웃음> 엄청 자라네, 엄청 자라네. 이발하자~ 그래. 됐지? 이제 가만히 안 있으면 바보 돼 이제 집자